안녕하세요. 이별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입니다. 여러분, 초보왕은요, 여러분들께 정말 쉬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쉽게 배워서 골프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초보왕 자랑해 주셔서 저를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 옥스윙몰 활용 링크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남동에 위치한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 한남 직영점에 와 있는데요. 와 어마어마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 1층, 2층으로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연습시설 그리고 지하 2층은 개인 프라이빗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초보왕에서 드디어 이제 아이언 특집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언 특집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롱 아이언이 있고 미드 아이언이 있고 숏 아이언이 있지만 저는 미드 아이언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드 아이언을 활용할 줄 알아야 롱 아이언에 대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숏 아이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7번 아이언을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7번 아이언은 위쪽으로 6번도 있고 뭐 5번 아이언도 있고 밑쪽으로는 8번도 있고 9번도 있고 피칭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 사람의 신체 구조에 따라서 업라이트한 스윙이 될 수도 있고 플랫한 스윙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어, 뭐 찍어 치는 스윙, 쓰러 치는 스윙에 대한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7번 아이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7번 아이언으로 여러분께 레슨을 시작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왕에서도 유 7번 아이언으로 처음 골프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7번 아이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스윙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절대 스윙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L2L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태풍 스윙하는 분도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어떤 거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스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피니쉬를 하고 하나하나의 스윙을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가게 되는데 아이언이 시작이 되건 뭐어 지난 시간에 우리 하이브리드가 시작이 되건 또 그전에 어 우리 페어웨이 우드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런 특집을 할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등장하는 건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긁어치기입니다. 긁어치기. 긁어치기는 정타를 일단 칠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들이 연습 스윙을 하는 이유는 안 보고도 공을 맞출 수 있는 이유는 이 지팡이, 이 작대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이 정도가 바닥이구나 바닥이구나 하고 쳐도 정타를 칠수 있는 건그 바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긁어치기를 할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긁어치기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아이언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를 추가 서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추가는 뭐냐면 긁어치기를 페어웨이 우드에서도 했고 하이브리드에서도 했는데 아직도 긁어치기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특별 서비스, 특별한 팁을 드릴 텐데 그건 바로 웬 손목입니다. 웬 손목은 처음에 딱 어드레스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깊이를 이미 측정을 해 놓은 거예요. 깊이를 딱 측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깊이를 측정을 해 놓은 이 손목 각을 변화를 시키면 이 손목 최초에 있던 이 손목 각이 펴져 버린 뒷땅 더 꺾이면 탑핑이 나게 됩니다. 아니면 꺾인 상태에서 몸을 들, 들어도 탑핑이 되는데 실제로 손목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최초에 있던 손목보다 임팩트 순간에 펴지게 되면 뒤땅더 접어지면 탑핑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상태를 유지해야 를 되고 이렇게 누른 상태가 되면 누른 상태를 유지해야 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딱 어드레스가 끝나면 손목만 유지하게 를 되면 그 구간으로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서 긁어치기를 한다는 거. 이번 아이언 특집에서 제가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좌우로 어떻게 날아가건 관계 없으니까 여기에서 긁어치기, 손목 왼 손목만 그대로 유지해서 치자. 그러면 공만 딱딱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샷이 만들어진다는 걸여러분들 쉽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또 지금은 이제 타겟에 대한 기준은 다음 시간에 나가게 될 거니까 왼 손목을 그대로 유지해서 여러분들 스윙, 뭐 L2L이건 뭐 절대 스윙은 태풍 스윙은 왼손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을 딱딱 떠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보낼 수 있다. 또 그대로 왼손목을 유지합니다. 왼손목을 유지하게 를 되면 손을 많이 쓸 수가 없고 몸통 스윙이 되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되면 공만 딱딱 떠내서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골프 스윙에 있어서의 나의 현실적인 스피드와 현실적인 거리는 왼손목이 유지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리와 방향이 나의 실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왼손목을 고정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스윙을 일정하게 만드는 데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긁어치기를 하는데 막연히 내 손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해서 바닥을 찾는 게 아니라 왼손목을 고정한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 왜? 꺾은 상태로 이미 지금 최저점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칸, 가고, 칸, 가고, 가고, 칸, 가고, 칸, 가고. 가, 가고 가, 가 서 뒷땅이나 타핑을 유발시키지 않고 공만 딱딱 쳐낼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을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뭐 유틸리티나 하이브리드까지는 좀 자유롭게 쳐 보세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약간 약간 경직된 느낌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공의 높이 인식하고 그다음에 손목 유지하고 공을 딱딱 떠내는 이러한 샷 연습을 하셔야 일단은 정타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긁어치기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미드라이언이었죠. 그래서 미드라이언도 짧게 가고 그 다음에 롱아이언 그 다음에 쇼다 이언 쭉. 아마 이 아이언 특집이 좀 길어질 텐데 아이언 특집도 즐겁게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다음 시간에 이 타겟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